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 정부의 여행 금지 조치를 어기고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혐의로 고발된 6명을 수사에 이 가운데 3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. 이들 3명 중 2명은 유명 유튜버인 이근 전 대위와 함께 우크라이나로 떠났다가 귀국한 인물들입니다. 최근 귀국한 다른 한 명과 아직 귀국하지 않은 이근 전 대위 등 2명은 이번 송치 대상에서는 빠졌습니다. 경찰은 이전 대위와 다른 무단입국 자도 귀국 즉시 청사로 불러